저희가 사주 <웃음> 하나 가져왔는데 네. 좀 봐주세요 네. 지금 어떤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죠? 굉장히 시끄러워요 싱크런 네? 음악? 뭔가 이게 두드리는 소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들려요 근데 뭔가 되게 퍼포먼스가 큰가 봐요 이분이 뭔가를 하고 있어요 부각이 되죠? 엄청 에너지가 좋아요 이 사람 대뜸 할수 안녕하세요. 연수당입니다. 저런 선생님들한테도 좀 목도리를 해도 되는 건데. 아, 그럼요. 얼똥 준비했어요. 우리 동자동약이 씨. 아, 손수 짜신 거예요? 저 어. 보이진 않는데 저 밑에 장갑도 있어. 장갑 짜신 <웃음> 건데요? 털모자는 저희 시어머니 직접 짜주신 건 아니고 부탁하셔갖고나 주고 싶다고 짜갖고 오셨고 저 목도리는 시어머니. 어? 아, 난 저런 거 못해요. 한째주는 없어요. 아, 저희가 우리 사주 하나 가져왔는데 네. 좀 봐주세요. 네. 남자예요? 네? 남자 근데 여, 여자의 기운도 많아 두개다 있어 나 이거 부채방울 안 흔들고 싶어요 왜 왜? 완전 근데 이게 우리가 신기 신감을 많이 얘기하잖아 우리가 방송하면서 이분은 그냥 신이야 우리가 보통은 진짜 신내림을 받아야 돼 무당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을 신가물이 세다 신기가 많다 라고 표현 안 해요 넌 신이야 이러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 완전 신이야 신기가 굉장히 지금 차고 흘러 넘쳐요 미쳤어 폭발했지 폭발하니까 지금 어떤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죠 굉장히 시끄러워요 시끄러운 음악? 뭔가 이게 두드리는 소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들려요 내가 듣기로는, 지금 듣기로는 그리고 이 사람이 주목을 지금 받을 거야 성격은 어떠신 것 같아요? 성격은 굉장히 예민하고 허탈스럽죠 그리고 자기가 만든 틀에서 절대 절대 벗어나면 안 돼요 그렇게만 가야 되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2023년에는 어떠신 가대 운기가? 나는 이게 가을까지는 주목을 굉장히 받아요 어떤 말 하나에 뭔가 이슈가 굉장히 크게 될것 같은 그래서 말조심해야 돼요 이게 말 한마디에 뭔가 진짜 불처럼 확 번져버려요 그것만 조심하고 하는 말들을 좀 참고 기다린다면 나는 내년에는 자기 위주로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분이 뭔가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게 이게 그렇죠 부각이 되죠 이 사람 몇등할수있대 아니 숫자 얘네 딱 3이래 누구인지 모르지만 눈에 막 반짝반짝해. 엄청 에너지가 좋아요. 이성훈은 어땠어? 이성훈이뭐 좋다 나쁘다 그러면 나쁘다. 딱이 여자다. 이 사람이다. 아, 없어요. 만약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이 사람의 인연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금방 종료가 된다라고 좀 봐요. 이분이 누구냐면 선생님 미스터 트롯 아시나요? 이번에 새 시즌에서 투를 하는데 아, 그래요? 거기서 나오시는 분이 박서진 이라는 분입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오, 진짜 신이네 아니 이 사람 만약 신 봤잖아? 선녀가 몸주다 근데 받아도 될 만큼의 이런 기운이란 말이죠 근데 딱, 딱 봤는데 나는 선녀가 왜확 보이냐? 그럼 앞으로도 계속 노래 하죠 해야 돼 돼요. 이 사람은. 뭔가 악기를 다뤄도 다뤄야 되고요. 음악을 해서 자기의 이제 대변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라고 봐요. 그래서 가수를 하든 뭐 악기를 연주를 하든 하지. 못나요. 조심할 게 있을까요? 입조심 해야지. 입조심. 왜냐하면 바른말 하거든. 이게 신기가 있고 신카물이 있는 사람들 딱 봤을 때어나쟤 저런 거 같아 이럴 거 같아 왜 가끔 지인들한테 자기도 모르게 생각없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너 오늘 사고 날거 같아 뭐 그냥 일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도 굉장히 또잘 맞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어떤 예측, 촉, 예감을 이제 발설하는 그런 이제 말조심을 좀 해야 된다라고 봐요 말에 힘이 있어 그래서 말조심을 해야 된다 근데 뭔가 되게 퍼포 수가 큰가 봐요. 별명이 응. 신이라고. <웃음> 아, 가가 이제, 이제, 이이 장구의 이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둔탁 이제, 막 치는 소리가 들렸어 아까 여기서 딱